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여기도 막혔네. 오늘은 양평으로 차박 캠핑을 나왔습니다. 캠핑 트레일러가 이렇게 서 있네요. 여기도. 그데 여기에서 제가 드론을 처음 사서 날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용문생활체육공원이네요 용문생활체육공원 옆에 이렇게 아직도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아 여기도 물소리들이서 그런지 물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둘레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여기는 차도 별로 없지만은 여기 물소리도 이렇게 들리고 아 여기는 청포도네요 청포도 아. 청포도 농쿨이네요 청포도 음. 농쿨와 멋진 청포도 넝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아 여기는 또 인동초터널을 만들어놨네요 인동초터널입니다 여기도 인동초터널이네요 어, 인동초터널 계속 저쪽 뒤 멀리까지도 계속 있네요 한번 쭉 걸어봤으면 좋겠네 비가 옵니다 여기 우측에는 이제 정말 체육공원입니다. 이따가 저쪽 안에서 처음 드론 날린 곳에서 드론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절밥상에서 식사했네요. 백반에서도 두부김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저녁은 어 용문에 있는 여기 친구들이 저녁 준비해놨다고 저녁 같이 먹자고 해서 거기 가서 먹을 예정입니다.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이따 잠문 여기 와서 잘 예정입니다. 오늘 양평에 왔더니 이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내가 내려왔다고 이렇게 진수성상을 촬영했네요 우리 부부가 고맙습니다. 제육볶음에 두부김치에 뭐야 진수성채 있는 촬영 격서 이씨 농장 촬영지 셰프도 한번 촬영해 주요 셰프 셰프 촬영해서 우리 셰프입니다. 아, 비 아. 비 아. 그걸... 그 강가에 가려고 랬더니 강에 뭐 비가 와가지고. 다 막혔습니다. 집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계장 계장, 나이랑 상관없이 셰프만 해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셰프한잔 먼저 체리를 채리를 하고 고생 마을에 많으셨네. 잘 왔다. 뭐. 어, 오늘 명아랑 오늘 이래가지고 숙에서물나랬는데 음. 오늘 여기 오늘 내가 왔다고 여기 여기에서 특별히 차렸다고. 아니 사람 나옵니까 어, 음. 이게 저기가 안 되잖아. 음, 네. 너무 고맙습니다. 협소가 네. 그... 협소해서 거기. 음, 음. 문상문도 올 뻔했는데 오지 말아야죠 아, 어, 문상문이 그래. 왔으면 양이 딱 되겠는데 아니, 어. 오늘은 양평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한잔합니다 저녁에 맛있게 돼주죠 <웃음> 예.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아, 잘 고생 많았습니다 아, 네, 네. 고생 아니 한 번씩 헷갈리네 아, 오늘 마지막으로 김치찌개 결제 다진물을 뺐기 때문에 공원에 저차장인데 지금 가라동문몇개 있고 차도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깜깜한데 비가 계속 내립니다 공원 화장실인데 보면 정말 깨끗하죠 아주 깨끗한 화장실입니다 좀 휴지도 잘 배치되어 있고 아침인데도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이제 비가 조금 가늘어 지긴 했했습다다만은 밤새도록 비가 왔습니다. 여기는 어무이맛 양평 이장국이네요은지 <목소리> 해장국도 자해장해 고추기름에 한스이 넣어. 고추절림 고추는 반스푼 드주저림하고 넣었어요 할래요? 잘 먹었어요 선지해장국 나왔습니다 응. 음. 우 아, 끓였습니다 누구든? 아와 맛있어 <목소리> 바글바글 끓습니다 아. 선지해장국입니다 어난 밤이 줄었다고 우리 애들이 오면 내려가려고 <목소리> 병오면 그래도 이거 뭐 한그릇 먹고 가야지 <웃음> 다른사람들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뭐오랜도우겨먹아 어, 맛있다 뭐야